기도하는 삶119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시편 42장 9절 만약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 계시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화 한데 엮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한번 드린 뒤에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를 밤낮으로 되새기는 시편12 참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묵상하며 제 기도가 저녁에 드리는 분양과 같기를 바랍니다. 시0편 141장 2 참고 밤부터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하루 전체가 기도를 위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잠조차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의 관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하시면서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스승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 11장 1절 바오로 성인은 기도의 전념 로마 12장 12절 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본보기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루카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마치 예술가가 부으로 그린 듯한 문구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장 14절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훈련장에서 은총의 도움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인 기도는 한 가지 형식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도의 통상적인 표현을 말씀해서 또는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거나 주님의 천사들과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염경기도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형제들이 신심을 표현했던 유구한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례에 사용하는 기도문이나 또는 천주의 성모여, 기억하소서, 하래들이나이다 여왕이시여 등 성모님께 드리는 교창처럼 열절한 사랑을 표현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두세 단어로 함축해 화살처럼 빨리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배우게 된 화살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테오 8장 2절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 21장 17절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르코 9장 23절 이 기도는 제 신앙을 강하게 해줍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테오 8장 8절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장 28절, 이 밖에도 사랑으로 가득한 짧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우리 영혼의 심오한 열정으로부터 소사나 매일매일의 다른 여러 환경들에도 합치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생활은 오직 하느님과의 대화를 위해 바쳐진 순간들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가능하면 감실 앞에서 홀로 드리는 고요한 대화의 순간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를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가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과 기억과 의지가 모두 기도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다반사로 반복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우리네 가난한 인간적 삶의 초자연적 가치를 부여하도록 돕는 묵상인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순간들과 소리 내어 올리는 우리의 염경 기도, 그리고 화살 기도들 덕분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느님께 끝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영적인 효과로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친교를 맺기 시작할 때 그의 내적 삶이 성장 에 굳세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고되 지만 매력적인 분투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의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사업 120.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묵상하는 영혼은 사도적 열정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달아올랐고 내 생각에 활활 불이 타올랐다. 10편 39장 4절 이 불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장 49절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사도적 열정의 불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평화를 위한 전투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평화를 위한 전투란 그리스도의 고통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세상 모든 곳에서 펼쳐지는 분투를 뜻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들이 그분과 친교를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도적 열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봉사는 사도직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만 기댄다면 우리는 초자연적 차원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필리피 4장 13절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적당하지 않은 도구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다른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도 안에 오셔서 사도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김으로써 한 피조물을 통해 즉 당신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통해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도, 그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의 활동으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진 보편 사제직입니다. 이 보편 사제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어느 정도 더불어 나누도록 합니다. 보편 사제직은 사제가 지닌 직무 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흠숭지례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도와 보석을 통해 말과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신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길로 나아가 그 길들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모든 세속적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모든 존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그레고리오 성인은 이 사실을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머물던 곳인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천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는 장엄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고된 판결이 거두어졌고 우리를 타락하게 한 결정들이 취소됐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을 성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세상을 더럽힌 죄의 정황들을 씻어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봉헌으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 드리려면 당신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 존재는 초자연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당신의 현존과 당신께서 직접 하신 일들로 이 세상을 축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위대한 소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 과업을 우리 어깨 위에 나누어 짊어지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